네, 안녕하세요. 초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 파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동의어와 반의어에 대해서 이론 공부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이 동의어 반의어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다루던 개념이라 그 개념 자체는 뭐 여러분께서 더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동의어는 비슷한 뜻, 반의어는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로 고르면 되는 아주 쉽고 간단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제 비슷하게 쓰는 어휘의 짝이 아니라 시험이니만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니만큼 둥이어를 어, 고를 때도 항상 사전적 의미에 주목해야 된다는 점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의어 같은 경우는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반의어는 말 그대로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조합을 의미하죠. 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남자, 여자, 뭐 삶과 죽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반의어의 뜻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요. 반대관계도 있고요. 어떤 단어가 반대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모순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는데요. 반대관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흰색과 검정색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이 서로 상반된 의미이기는 하지만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항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항이 존재하는 반의 관계를 우리가 반대관계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과 죽음의 경우 삶과 죽음의 중간항은 존재하지 않죠.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중간에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는 반의 관계를 우리는 모순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어떤 영역이 따로 나눠진다는 점만 유의해 두시면 되는데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보면 사실 이게 반대관계니 모순관계니 이걸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외워두실 필요는 없지만 어, 그래도 우리가 어, 이 걱정을 더는 차원에서, 그리고 좀더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요, 어,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 동의어를 고르라고 했는데 반의어를 고르거나, 반의어를 고르라고 했는데 동의어를 고르거나, 나도 모르게 눈이 삐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단어 어휘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항상 문제를 읽을 때 정확한 문제가 묻는 지점을 캐치하고 넘어가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실전에서는 보다 더 필요한 자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문제에 따라서는 동의어나 반의어. 동의어 또는 반의어를 골라라.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선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휘들로 나와있고 나머지 정답선지만 동의어 또는 반의어 로 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를 잘못 읽다 보면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거. 너무 기본적인 어 태도이기는 하지만 요 지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문제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켜다의 반대 표현은요. 당연히 끄다죠. 그래서 선지 4번 고르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고요. 펴다는 그렇죠, 접다의 반이 관계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긋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여기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서는 이렇게 뭐 선을 긋다 이런 표현으로 어 선지가 구성된 것 같은데요 긋다 라는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비가 그치다 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알아 두도록 하세요 비가 그치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비가 긋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끔의 반의어는요 어그죠 가끔은 굉장히 이제 드문드문 드문 이런 의미니까요. 자주 라는 의미가 바로 반의어를 의미하는 표현일 텐데요. 뭐 그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렇죠. 수시로가 적절하겠네요. 이따금, 한 번, 어쩌다, 모두다, 가끔과 유의관계에 있는 표현이니까 어, 선으로 연결해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집중은 한 곳으로 몰린다라는 의미니까요. 이와 반의 관계에 있는 표현은 그죠. 렇 이번 분산이 적절하겠죠. 뭐 국민은 생각하는 거, 연념도 생각하는 거, 선택은 뭐 그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의미하니까 집중과는 무관한 관계라고 볼수 있겠네요. 집중의 반의 표현은 분산, 그렇죠. 뭐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및 미점은요. 어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측면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어 우리가 요 미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단순히 외형적으로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강점, 뭐 장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것과 반대되는 표현은요. 단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유의관계, 유의관계에 있는 표현은 장점이겠죠. 반의관계는 단점이고요. 이점 같은 경우, 선지 3번의 이점 같은 경우는요. 이로운 지점이니까 요거는또 약간 그뭐 장점과 같은 상황에서 쓰일 때도 있지만 요 약간 또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의 그 이점이라는 의미인 거고요. 뭐 밑점이나 장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체로서의 어떤 좋은 점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어 반의관계는 단점으로 모두 다 같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농후 농후는요. 우리가 뭐 농후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이죠. 굉장히 진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정말 진하다. 어떤 용액이 굉장히 진하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농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쓰이냐면요. 어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다면 이 농후와 반대 관계에 있는 표현이 희박하다. 그쵸? 선지 3번에 희박하다가 바로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아니면 굉장히 묽다. 진하지 않고 묽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후하다와 희박하다는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도 그리고 어떤 문맥적인 의미로도 둘 다, 음, 반의 관계에 있는 표현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는 건요, 어, 그, 뭐 재미있는 말뭐 이런 의미 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밀집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몰려 있다라는 의미고요 선지 4번에 산재하다 라고 하는 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의미니까 밀집과 산재하다 는 오히려 반의 관계 라고 볼수 있겠네요 은혜는요 뭐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은혜의 반의 관계 는 바로 원한 그렇죠 원통하고 한이 되는 생각 은혜와 반대되는 표현은 원한이 맞고요 배은은 은혜를 배신하는 것을 의미하죠 배은망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은혜와 반, 뭐 반의 뭐반 관계나 의유의 관계는 아니죠 은혜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배은은 은혜를 배신하는 것 배척은 이제 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멀리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죠 네뭐그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현명하다는 건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롭지 않아요.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진 반의관계에 있는 표현은 우매하다가 되겠네요. 어리석고 멍청하다 이런 표현이니까 현명하다와 반의관계에 있는 표현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어 슬기, 지혜 뭐 이런 건다 현명과 유사한. 어, 현명한 것의 조건 정도로 볼수 있겠죠. 암담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경우, 우리가 암담하다, 어, 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어, 암담하다라는 표현 쓰도록 하, 쓰기도 하죠. 현명과는 무관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직하다 볼게요. 가직하다 같은 경우는, 어, 각각, 각, 가까울만하다, 가까움직하게 느껴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뭐반의어는 멀찍하다겠죠. 그래서 이것도 답을 고르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아마 듬직하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듬직하다는 묵중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가 든것 가득 듬직, 어 이제 듬직하다와 듬직하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듬직하다는 그냥 중량감이 느껴진다라는 거고요. 듬직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책임감이 느껴진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의미. 사용되니까 그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 듬직한 에, 예 그런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듬직하다는 것은 단순히 중량감을 느껴진다. 중량감이 느껴진다 라는 의미라는 것 어, 알아주도록 하시고요. 정갈하다는요. 깨끗하다 깔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 헷갈리시기 쉬운 게 정갈하다는 표현이 우리 흔히 소박하다라는 말과 이제 같이 쓰여서 음, 두 단어를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정갈하다라고 하는 건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다라는 의미이고 소박하다는 화려하지 않고 단정하다라는 의미라서 어, 소박하고 정갈하다는 아주 단초라면서도 깔끔하다라는 의미니까 소박과 정갈 자체가 둘다 동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박하다는 화려하지 않다는 것 정갈하다는 더럽지 않다는 의미예요 침착하다는 건요. 들뜨지 않고 차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반의관계에 있는 표현은 당연하게도 여기서는 경솔하다겠네요. 경솔하다 같은 경우는 침착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한다, 성급하게 행동한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경솔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침착하다와 반의관계는 경솔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차분하다, 뭐 냉정하다 이건 다 침착하다와 유사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냉정하다가 굉장히 뭐 어 차갑다, 이성적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침착하고 어,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니까 그런 표현으로 썼을 때, 그런 의미로 썼을 때는 침착하다와 유의관계에 있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태연하다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뭐 표정이나 어떤 행동의 변함이 없을 때 느긋하게 표현 행동하고 표현할 때 우리가 태연하다라고 표현하니까 이건 역시 침착한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인 거죠. 침착하다와 태연하다가 뭐 아주 동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뭐 유사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쉽게 경솔하다 4번 고를 수 있는 문제죠. 산뜻하다의 반대말 생각해 볼게요. 산뜻하다는요. 굉장히 분위기가 깨끗하고 발랄하다 이런 의미니까요. 당연하게 답은 1번 우중충하다라고 쉽게 고를 수 있고요. 섬뜩하다라고 하는 거 공포스럽다, 뭐 깜짝 놀랍 이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놀라워할 만하다 이런 의미니까요 산뜻하다와 무관하죠 뭐 반의나 동의 관계라고 볼수 없겠죠 그다음에 신선하다 같은 경우는 산뜻하다와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산뜻하다의 동의어로 신선하다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둘다 긍정적인 의미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요. 축축하다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습도가 느껴진다는 라 의미니까요. 축축하다고 해서 산뜻한 거 아니고 산뜻하다고 해서 축축한 거 아니죠. 그래서 연관관계 찾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반의 관계로 볼수 있는 것은 우중충하다 하나만 가능하겠습니다. 섬세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세밀하다, 굉장히 꼼꼼하다, 뭐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섬세하다와 반의 관계에 있는 표현은요. 꼼꼼하지 못하고 디테일하지 않고 섬세하지 않은 것. 아니 그 아주 세밀하지 않은 것 그렇죠? 그래서 4분뭐 3번 조악하다겠네요. 조악하다 우리 언제 쓰이는 표현이냐면요. 무슨 어떤 기념품 같은 거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대충 만들어 놓고 정교하지 않은 뭐 그런 물건을 표현할 때 그런 물건을 묘사할 때 우리가 조악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교하다, 섬세하다, 꼼꼼하다 이런 표현의 반대말로 우리가 조악하다라는 표현 쓸수 있고요. 선지 2번 그래서 섬세하다와 꼼꼼하다 유의 관계에 있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분하다라고 하는 거는 조용하고 잔잔하다니까 섬세하다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의관계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차분하다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활발하다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그 생기가 있다 활력이 넘친다 이런 의미니까 섬세하다라는 것과는 뭐 단위관계 유의관계 전혀 성립되지 않은 단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시나으로 볼게요. 시나으로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시나으로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뭐시나으로 왔어. 어느새 왔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차츰차츰, 점차, 틈틈이 다 이렇게 어느샌가 그렇게 됐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니까 이런 의미를 갖지 않은 선지 4번 듬성듬성이 요시나으로와 비슷한 의미가 아닌 단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질 같은 경우는요. 음 어떤 꼬투리가 될 만한 말이라든가 아니면 미리 하는 약속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언질을 주었어 아니면 그 언질 때문에 문제가 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다른 의미가 여러 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서 꼬투리라고 하는 의미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암시라는 의미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암시를 주었다 미리 살짝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표현할 때도 언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꼬 꼬투리를 잡혔다 그것 때문에 꼬투리가 됐다 라는 의미로도 언질 이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 3번의 언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언질을 주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언지를 주었다 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오히려 3번 언지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기회 에 언지가 아니라 언질 이라는 거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글다와 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닌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성글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틈새가 벌어지다, 그 다음에 드문드문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배다 빽빽하다, 촘촘하다 다 이렇게 촘촘하게 어떤 틈이 없다라는 의미니까 성글다와 반대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아마 배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익숙한 단어가 아닐 텐데요. 이배다 역시 성글다처럼 어떤 관계가 긴밀하지 않고, 않고 그 다음에 사이가 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뜨다 같은 경우는 성글다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가 뜨다, 간격이 뜨다 이러면 간격이 멀다, 널찍하다 이런 의미니까요. 이 어, 반대 의미라고 볼수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여유에서는요. 여유에서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골라야 되니까요. 유사한 의미를 골라야 되니까요. 여유 같은 단어는 어떤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넉넉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라고 쓰기도 하고요. 시간적 여유도 가능한 표현이죠. 그리고 어떤 마음의 여유, 뭐 정서적인 여유 이런 것도 다 어, 같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라는 의미로 여유라는 표현 우리 흔히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와 가장 유사한 의미 어, 답은 1번 사이가 적절하겠네요 그렇죠? 사이 같은 경우도 어떤 시간적 겨를이나 여유 시간적 틈뭐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여유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여유만큼 다양한 어, 경우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여유와 동일한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급박하다라고 하는 거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기한이 급박하다 이런 의미일 테고요. 뭐 구멍, 기한 이거 다어 상관없는 표현들이죠. 그다음 성의는요. 어그 어떤 일에 어떤 사람에게 어 아주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를 보이다 최선을 다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는 4번 친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렇죠뭐 유쾌하다 뭐 열정이 있다 이런 거다 역시 성의 있는 태도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대체해서 쓸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악의는 어, 어떤 어 악한 의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의 반대 표현은 우리 성의가 아니라 선의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에필로그는요. 어떤 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작가의 말을 덧붙인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에필로그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고대로 한자어로 바꾸면요. 선지 4번 종결부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에필로그의 반대 뜻은요. 우리 어, 시작하는 글 이런 거프롤로그라고 하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화 같은 경우는 어떤 있었던 일, 있었던 일 중에서도 재미있는 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일화라고 합니다. 추문은요. 좋지 못한 이야기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 어떤 악성 스캔들 이런 거 우리가 추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악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악절 중에서 음악에서의 어떤 마디마디 악절 중에서 작은 악절 의미한다는 거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설명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음, 뭐, 무엇에 대한 설명서 이런 거 보면은, 뭐 사용설명서 이런 거 보면, 그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사용, 디테일하게 설명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해설로 볼수 있겠네요. 뭐 해설이나 설명이나, 음, 사용되는 상황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사하다라는 거볼수 있죠. 해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로 언제 사용하죠? 그죠? 렇뭐 어떤 문제를 해설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자세하게 이야, 일러주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 역시 설명과 유사한 의미라는 거 금방 알수 있습니다. 논설 같은 경우는요, 논자가 어떤 의견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논설은요. 음,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논설문 이러면 어, 어떤 어 주장을 담은 글을 의미하죠. 논설문, 설명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설명문은 어떤 정보에 관한 글이고요. 논설문은 의견이나 생각에 관한 글이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설교는 어떤 일의 견해나 관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 수용하게끔 다른 사람들이 읽게 되어지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어, 주일에 일요일에 그 교회 가면은 설교 말씀 들을 수 있고요. 뭐 이제 스님들께서도 설교 말씀 하시죠. 네, 꼭 목사님만 하시는 게 설교가 아니라 음,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아버지도 하시죠. 뭐 스님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요. 연설은요. 음 이것 역시 이제 논설의 일종이 있기는 한데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말,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말을 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설명과는 네 전혀 상관이 없는 설명과는 오히려 상반되는 의미를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단어라고 볼수 있겠네요. 설명과 가장 유사한 의미의 단어는 해설 4번이 맞습니다. 좌시는요. 말 그대로 앉아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앉아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대로 두고 보다. 가만히 두고 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 좌시하지 않겠다. 어떤 북한의 공격 그 도, 북한의 도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앉아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니까요. 당연하게도 그대로 두고 가만히 두는 것, 선지일번 방관이 가장 유사한 의미의 단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간섭은요 뭐~ 참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쵸 오판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좌시와는 무관할 테고요 존경 역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단어니까 좌시와 상관없는 표현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향은 요양하는 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정, 너무나 뭐 스트레스 많이 시달려서 정향이 필요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의미의 표현은요. 휴양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 몸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두다 편안하게 쉬게 하다 이런 의미로 정향과 휴양 모두 어, 동일하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소향 같은 경우는요 뭐 닦아 놓은 항문이나 지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 소양을 기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우리 소양은 기르다라는 동사랑 같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소양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양은요. 우리 자양이라는 말보다 자양분이라는 말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양분이 되었다. 뭐그 사람은 뭐 우리 단체의 자양분이 되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 단체의 자양분이 되었다. 걸음이 되었다. 뭐 이런 영양분이 되었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자양은 영양분 뭐뭐음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수양 같은 경우는 갈고 닦는 것 수련하는 것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수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알고 계실 테고요. 풍광은요, 바라보는 광경을 의미하죠. 주로 자연 광경을 의미하는데요. 이것과 가장 유사한 의미, 당연히 이번 경치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자연의 모습, 이런 것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이번과 가장 유사한 의미 가지고 있고요. 풍광이 아름답다, 경치가 아름답다, 완전히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동의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풍스럽다라고 하는 건요, 고상한 느낌이 나다, 예스러운 느낌이 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아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고풍 스럽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은 뭐 여러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스들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조소는요. 비웃음을 말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선지 4번 냉소가 나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조소, 냉소 다 비웃음. 비웃음 이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어휘라고 볼수있고요 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쓴 웃음 인데요 비웃음 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하대 무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웃음 이라면 쓴 웃음 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것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어뭐 지금 현대사회 같은 경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든가 어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쓴웃음, 그렇죠. 고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릇인 거죠. 하지만 어, 어떤 어 사람의 안하무인적 태도라든가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는 우리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겠죠. 상황이 약간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담소는 아시다시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뭐 재미있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의미일 되고요 실소는 어~ 그냥 단순히 재밌어서 웃는 웃음인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의 어이없는 행동에 그 사람의 너무 바보 같은 행동에 실소를 자아냈다 그 사람의 바보 같은 행동이 실소를 자아냈다 뭐~ 이런 표현 우리 쓰니까요 고 조소와는 비웃음과는 약간 다른 표현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성기다는요. 드문드문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늘에는 성긴 별뭐 이런 식 구절도 있죠.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의미의 표현은 성글다가 적절하고요. 성글다 역시 드문드문하다. 촘촘하지 않고 빽빽하지 않고 드문드문하다. 이런 의미로 성기다와 성글다 유사한 표현입니다. 촘촘하다, 배다뭐 들었다. 뭐 촘촘하다, 배다, 뭐 이런 거다 모두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섰다 이런 의미이고요. 들어차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것들이 모여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좀 촘촘하다와 어떤 성글다, 뭐 어떤 간격을 드러내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의 쌍을 골라야 되는 문제인데요. 어, 이 문제 보면은 어 이제 한 단어씩 골라가면서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럼 아래와 1번, 선지 1번 아래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있을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1번 아래 에 2번 피날레를 접 접목해 보면은 아래와 피날레는 전혀 상관이 없죠 피날레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니까요 이건 단순히 어떤 그 위치상의 저 높낮이의 아래와는 무관한 표현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다음 아래와 데미를 봤더니 데미 역시 어떤 행사 어떤 상황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바로 답이 나오네요 피날레와 데미가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의 쌍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미라고 하는 건요. 눈썹에 불이 붙은 상황이니까 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마지막 처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음,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피날레, 데미와는 무관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표현이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흡족하다는 마음에 들다,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니까 역시 무관한 단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첨가는요 어떤 것에 무엇을 더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알파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소금을 첨가한다, 아니면 어떤 뭐 비용을 첨가한다, 이런 의미 많이 쓰죠. 그럼 첨가와 삭감을 보면은 서로 오히려 상반된 의미가 있죠. 뭔가를 더하는 것이고 삭감은 무엇을 잘라내는 것, 덜어내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비슷한 의미 찾으라고 했으니까 첨가와 삭감 서로 무관하다고 볼수 있고요. 3번의 가름 같은 경우는요. 가름이 갈음이 아니라 갈음이죠. 좀 갈다의, 어, 명사형.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서로 교체하다. 베갯잇을 가름했다. 그럼 이거 베갯잇을 서로 바꾸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체의 의미니까 역시 첨가와는 유의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가늠하다라고 하는 건 예상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역시 참가와는 상관없는 표현이고요. 근데 간음하다와 갈음하다는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실 만한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미하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더하다 라는 의미니까 1번, 5번이 유의한 표현으로 어 맞는 쌍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5번으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의 의미를 가진 쌍을 골라야 할 텐데요. 반대의 의미를 가진 쌍으로 1번 토의 볼게요. 토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의견을 내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토의와 이번 결렬을 보면은 어 토의 의 과정에서 의견이 어떤 뭐 협상이 결렬될 수는 있으나 서로 반대되는 표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의논, 뭐 토의와 의논은 유사한 어예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반대 표현 찾아야 되니까요. 4번 투표는 전혀 상관없고요. 합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서는 어 합의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 어떤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결렬은 서로 그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협상을 협상을 중단됐다. 협상에서 어떤 도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라는 의미니까 여기서 반대되는 쌍으로는 결렬과 합의가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어떤 토의의 과정 속에서 의견이 합의되거나 또는 결렬되거나 할수 있겠죠. 그 다음, 어... 수분 볼게요. 수분은 어떤 물기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습 이윤은요. 역시 물기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 수분 그 자체는 물기라는 말이고요. 습윤이라고 하는 건 수분이 있는 습기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수분과 습윤은 좀 다르죠. 수분은 말 그대로 그냥 H2 o 그 상태인 것이고요. 습윤은 그렇게 촉촉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3번 건조 보시면요. 건조는 물기가 없는 상태잖아요. 수분이 없는 상태가 건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쌍을 찾아야 되니까 수분과 건조로 혹시 잘못 체크하셨을까 봐 걱정인데요. 여기서는 물기가 있는 상태와 물기가 없는 상태를 골라야 되니까 2번, 3번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쌍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쉽게 고르실 수 있고요. 안습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 잘못된 표현 아닌가요? 그 다음 습도 같은 경우는 수분의 정도, 수분이 있는 정도 공기 중에 수분이 있는 정도를 의미하니까 이거 역시 습기와 관계가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반 전대되는 의미의 쌍, 의, 쌍을 고를 수는 없네요. 그쵸? 네, 지금까지 어휘 파트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 어, 동의어와 반의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문제 대충 읽고 전혀 엉뚱한 거 답으로 고르실까 봐 걱정입니다. 항상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답 고르실 수 있는 습관 기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집을 통해서 뭐 답을 얼마나 맞췄는지, 정답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요. 혹시 그동안 몰랐던 조금 생소했던 단어들의 정확한 뜻, 그리고 정확한 관계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